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들은 요 어,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해야 사랑하는 계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든다 라는 부분에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의 조건을 두루두루 다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건 맞지만 그 조건이 좋다고 해서 사랑을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조건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분을 할수 있지만 사랑은 내면에서 본인도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한 조건들이 마음에 든다 해도 내면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으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하는 여자가 조건이 만족되면 사랑을 한다는 라 말은 틀린 말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남자들이 말하는 그 조건이 이 q 사랑이라면 여자들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자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여자를 비판하는 게 남자들인데 정작 남자들 본인들도 조건을 만들어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모순인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 볼까 말까를 결정할 때 직업이나 나이, 외모 이런 부분들을 두루 평가해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즉 조건이 좋으면 연애를 시작해 볼 생각이 있다는 라 거죠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애를 시작해 보기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연애를 시작하는 구분점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 다 사랑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라 거죠 조건이 좋은 사람도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조건이 좋은 사람도 연애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결국에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 좋아하게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줘요 여자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한다 여자는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기뻐한다 이런 부분적인 상황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연애에 대해서 많이 들을수록 사실 여자한테 접근하고 여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관과하게 되면 매번 그런 상황들마다 다 물어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을 갖고 있으면 응용이 가능한데 기본이 없으면 그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자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그 궁극적인 걸 알고 가면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빨라질 거고 여자의 마음을 내 쪽으로 움직이는데도 훨씬 수월하게 잘 응용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해답을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참잘 사로잡는 경우들이 나오죠 그 조건이 좋지 않은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자한테 한결같이 돼요 그리고 여자한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 결국에 조건이 좋은 남자보다 조건이 안 좋았는데 나한테 진실되게 한결같이 대한 남자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 볼게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포옹을 받는 걸 좋아하고요 고가의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해요 또는 비싼 레스토랑에 예약이 돼서 거기에서 우아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걸또 좋아하죠 여기에서 보면 포옹해주는 거 말고는 여자들이 뭔가 돈이 많아야 좋아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포옹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랑을 받는 느낌을 주잖아요 고가의 선물을 받았을 때는 돈보다 나를 더 귀중하게 여겨주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고가의 레스토랑에 갔을 때그 여자가 받는 건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플 때 여자가 아픈데 남자가 약을 사가지고 여자 집에 달려갔어요 이때도 여자는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또 잠자리에서도 남자들은 성욕을 풀려고 하는 거지만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 느낌이라서 잠자리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있냐 비싼 물건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점이 아니라 지금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느냐 사랑을 안해 주고 있느냐가 구분점이 된다는 거죠 좀 의아하시면 주변 여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 어떤 어 남자를 만날 건데 한 남자는 너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떡볶이를 먹을 거야 그리고 너를 많이 챙겨 줄 거고 너를 사랑해 주는 느낌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한 남자는 고급 레스토랑에 너를 데리고 갈 거고 거기서 우아하고 세련된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남자는 너를 막 사랑해 주는 느낌은 아니고 도도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너한테 전달해 줄 거야 그럼 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대부분, 대부분이 그래도 날 사랑해주는 남자를 택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포커스는 떡볶이를 사주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라는 대답을 한단 말이죠 물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또 사랑을 줄수 있는 내가 사랑을 받는 느낌이 많이 든다면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급 레스토랑이냐 떡볶이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더 중요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요 사랑을 받는 것에 정말 큰 점수를 준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야 될 이론이라는 거죠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라는 디테일보다 여자는 사랑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아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 하나만 가지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행동을 하면 구체적인 것들을 막 연습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여자가 만족해야 할 만한 여자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응용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 지금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될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시면 쉽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